먼저 이쪽 왼쪽 부분 먼저 자르고요. 그 다음에 저기 뒷머리 쪽 먼저 자르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위쪽 머리를 살짝 이렇게 또 살짝 걷어주세요. 이 부분까지 너무 한 번에 올려버리면 힘드실 거예요. 주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치워주시고 그 다음에 6mm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치긴 하지만 6mm로 해서 머리를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이게 뜬다고 해서 머리를 너무... 어, 어렵게 생각하시면 정말 어려운 머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도전 정신에 의해서 좀 약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좀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좀 천천히 해주시고요 6mm입니다. 6mm 입니다 6mm 잘라 주시고 그 위에를 그냥 한 번만 잡고서 이렇게 90도 들어서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쳐주세요 이렇게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고 그다음 에 라인 가이드 라인 약간 잡아주, 헤어 라인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관자놀이 쪽에 관자놀이 쪽에 요 부분 같은 경우를 좀 약간 우리가 손님들이 소위 말하는 약간 더듬이라 고 그러죠. 그 그거를 좀 잘라 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까맣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위로 이렇게 90도 이렇게 좀 잘라 주시고 관자놀이 쪽도 살짝 살짝 잘라 주세요. 약간 이거는 이마 쪽으로 약간 붙이셔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라인이 잡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에도 마찬가지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6mm로 지금 이 선에서 이 부분이 워낙 이쪽에 숱이 없고 여기는 숱이 많은 손님이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렇게 수치는가위 티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술 살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예, 이렇게 너무 팍 하면 여기 빵꾸 나니까 약간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몇 가닥씩만 이렇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6mm 똑같이 끼셔서 이 부분을 위로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네좀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숱이 약간 적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깔끔하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헤어라인을 한번만 더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요런 라인을 잡는 거를 잘 어, 못하겠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 부분은 머리카락이 살짝이라도 있을 때 이렇게 라인이 잘 잡혀요 너무 바싹 치고 난 다음에 하시면 잘안 잡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mm 정도로 이렇게 살짝 2mm는 약간 탭을 안낀 상태 그 부분을 2mm, 1mm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초보명 용사분들은 무조건 잘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위에 머리까지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 옆쪽에 그 부분은 이제 라인을 한번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맞춰볼까요? 그것도 마찬가지 요번에는 6mm입니다. 6mm로 쫙 해서 이거를 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위로. 위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위로 위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시고 지금 제가 안된다는 부분은 요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된다고 그러면 두상하고 비슷하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병대 머리로 쭉 밀리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살짝 먼저 여기가 이게 이런게 있더라도 이렇게 좀 밀어주세요 6mm로 6mm로 이렇게 밀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옆에 왼쪽에 머리랑 똑같이 이렇게 또 90도로 들어서 위에 머리를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이렇게. 어찌됐든 이렇게 머리 자르는 거 그렇게 쉽고 어렵고 그걸 떠나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위에까지 잘라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잘 잡혀있죠. 깔끔하게 잡혔어요. 그리고 이쪽은 숱이 없어요. 여기는 숱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느정도 맞추려면 6mm로 잘랐었잖아요. 그 부분을 4mm나 3mm나 이런식으로 탭을 끼셔가지고 밑에 이렇게 밑에 라인을 이렇게 탭 껴서 이렇게 살살 조금 더 숱의 양을 살짝 이렇게 조절하는 거예요. 뭐 하얗게 쳐도 되는데 어쨌든 우리 미용실이니까 너무 또 이렇게 하얗게 자르는 것보단 이렇게 좀 미리수가 남아서 자르는게 훨씬 더 깔끔하죠. 오래 빨리빨리 앉자라고 빨리 손님은 좋고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자체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우리가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오른쪽은 똑같이 6mm로 6mm로 구랜나로부터쭉 올려주시고 이 가이드라인을 잡는 거는 이마 쪽에 그 가운데 부분까지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기서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일단은 근데 다만 너무 살하고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쭉 밀지 말고 약간 이렇게 들어서 C형으로 이렇게 쳐서 이 부분 자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여기를 너무 이렇게 바싹 치지 않고 적당하게 칠 건데 그 부분을 좀더 약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위에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똑같아요. 90도로 이렇게 빗을 딱 대고서, 이렇게, 이렇게. 대신 이마 쪽에 이런 관자놀이 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약간 주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일자로 나오는 데는 지장 없죠. 그래서 이게 일자로 자르는 게 그렇게 뭐 쉽지만은 않은데 열심히 이 빗과 이렇게 클리퍼로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거 연습하시면 제가 봤을 때 훨씬 더 이렇게 자르는데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연습 많이 살 길이라고 누가 그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관자놀이 쪽한번더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험으로 남겨놨던 머리 살짝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좀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옆머리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이 6mm로 쭉 위로 올려주세요. 쭉 위로 이렇게. 연결하는 부분 요거 잘 보세요. 여기를잘 보세요. 요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 부분도 요렇게. 자,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요거는 어좀 이렇게 연습 안 하면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하셔요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잘라 드릴게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일단 나오죠. 그리고 숫 양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저쪽보다 이쪽에 숫이 많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기랑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6mm가 아니라 3mm 정도로 잘르셔야 약간 색깔의 명도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 잘랐지만 저쪽 옆에 같은 경우가 좀더좀 좀 하얗죠. 그죠? 옆머리는 이렇게 하얘요. 똑같이 6mm지만 이런 식으로 하얗단 말이죠. 그러면 3mm로 조금 더 잘라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잘 생각하시고 잘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mm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쳐주시면 그 옆머리랑 라인이 같아지게 돼요. 그런 어떤 짧게, 조금 더 하얗게. 그지? 어, 좀더 해야 되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왼쪽 부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숱이 없는 문에 한해서 어, 이렇게 탭의 어떤 길이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그것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라인 숱이 많으니까 또 3mm로 살짝 좀더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게 탭이 3mm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명도 차이가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연결 부위는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고 이제 뒷머리 마지막으로 한번 잘라 드릴게요.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4mm로 이렇게 잘라 주세요. 원래 6mm로 잘라 됐는데 지금 여지껏 여기 여기 잘라 봤지만 6mm보다는 3, 4mm가 맞는 것 같아요. 이쪽 왼쪽에 6mm를 맞췄어도 지금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춰봐도 똑같이 4mm가 되니까 한 4mm에서 3mm로 잡고 이렇게 잘라 주시는 게 우리 이렇게 그 명도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층나 있죠. 지금 이 부분 층나 있죠. 요거 이제 올려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90도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는 건 이렇게 자르는 거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살짝 흙흙 쳐주시면 아주 높게 우리 손님이 원하는 대로 요즘은 이제 트렌드한 게 이렇게 밑에 라인을 좀 약간 좀 짧게 쳐 가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올려주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높게 치는 상고로 이렇게 쳐주시면 어 우리가 되게 높게 잘라 드릴 거예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이렇게 그러면 위에까지 이렇게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에 요 부분에 어떤 색깔 명도 차이가 있으면 이 그라데이션을 조금 더 여기는 하얗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색깔이 달라지게끔 그래서 이 부분을 살살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만 조금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 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 번씩 더 봐주세요 손님들 머리 이쁘게 잘라줘야 되니까 한번 더 보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 부분이 많이 숱이 많꽉차 많이 있죠? 그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이 까맣다 해서 이 부분을 푹 집어넣으면 이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머리가 들어가 있고 이상하기 때문에 그 두상의 차이를 잘 보고 잘라 주시면 예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깊이 넣으시면 안되고 살짝 이렇게 색깔의 변화만 살짝만 줘주시면 우리 손님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우리 손님이 봤을 땐 괜찮지만 제가 뒤에서 봤을 땐 조금 뻗침이 있다 생각하시면 그 머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지금처럼 가위와 이렇게 가위의 어떤 옆 가위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 가위질로 이렇게 층 안나고 깔끔하게 잘라 주게끔 이런 식으로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좀옆 가위질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에서 봐도 깔끔하고 네 이런식으로 앞에서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어, 깔끔하네요. 그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도 좀 한번 볼까요? 어차피 옆머리랑 뒷머리랑 이런 부분들만 좀 약간 정리하는거 많이 보여주는 콘텐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어, 앞머리가 이렇게 좀 비어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좀 비어지지 않고 좀 깔끔하게 좀 되나 아까 관자놀이 쪽에 이 부분 까맸던 부분 있죠 이렇게 봤을 때이 부분도 이렇게 살짝 살짝 가려 주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그 다음에 앞머리 쪽에 위에 쪽에 층이 머리가 잘안 자라니까 그 부분도 이 끝에 이렇게 뻗치는 부분 없게 살짝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잘라 주시면 잘라도 일자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앞머리는 일단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해서 보고 지금 숱이 약간 이렇게 좀 찰랑찰랑 거리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끝에 살짝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잘라 주시면 삐쭉삐쭉한 머리가 없기 때문에 깔끔은 하죠. 대신 이제 뭐 어차피 이분은 이제 이러고서 올릴 거예요. 이렇게 약간 올릴 거기 때문에 한요정도를 이렇게 일자로 잘라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 됐든 옆머리 부분을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정리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요. 조금 더 열심히 좀더 어 연습 많이 하시고요. 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블랙 형이었습니다.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블랙 형.